오, 안녕하세요. 네, 야, 오늘 야, 처음은 졸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도왔습니다. 한입니다. 한팀입니다. 한팀입니다. 예, 팀입니다 네, 일입니다. 네,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민입니다. 안지민 선수 예, 예.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산산상 가주셨어요 혹시 도장깨기 오신 건 아닌가요? <웃음> 즐기러 왔습니다. <웃음> 오늘 제 입담도 좀잘 버텨야 되고요. 예, 네, 오늘 기대가 아니... 많아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저는 일부하고요 이제 아, 오늘 그 지난주부터 쌈맛에 거... 쓰는 우리 저 해설위원 토마스님.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이비, 사이비. 예, 지난주에도 혼났죠? 해사를 못컸다으로 하자고. 네, 됐다고 즐겨있어요. 해설도 하다 말다 하다가 귀찮아서. <웃음> 아무튼 큰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 해설위원한테는. 엉터리입니다. 한지민 선수 충남 당진에서, 당진에서. 왔어요. 부담깨기하러. 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확실하네요. 오. 오! 오! 오! 대단한 기량을. 어머나. 자, 뿌리뿌리. 긴장해라. 네. 뭐지? 언제 긴장하는 거지? 이지 선수가 먼저 지옥을 보이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공인데, 이제 안지민 선수 어떻게 통과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 안지민 선수 지금 고등학생이래요. 아, 어, 대단한 기량이에요. 오! 이거 뭐. 시작하지 어여. 어. 어 <목소리가> 동작이 허해. 어, 요 지금까지 본 동작 중에는 아주. 화려해요. 예.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봅니다. 화려합니다. 오, 오. 완전 히초박혀 왔다가도 오. 아니 저러다가 힘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젊으니까 체력이 있겠어. 이 얼마나 한데 오늘?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 참 비교가 어, 아니래요. 비교가 아닌데, 너무 많. 이 눈베렸어요, 눈베렸어. 어갤리 힘날 힘날. 어, 힘나는, 힘나는. 어 우리, 네. 아 우리의 전사, 전사님. 예, 옆... 됐다고 치는 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웃음> 예. 아무 여자라도 여기까지 안 봐줘요. 변발 예. 선수. 1 네, 네? 0년 만에 만나요. 나이스오나 오. 장 오. 발이 이걸? 장 오. 이불하 오. 가장 인다시 한번 엄청 도전합니다. 잘저차잘 타세요. 잘잘잘 아, 잘 타, 잘 타. 없어요. 어. 어, 짜 아파요. 저거 앞에 못 돌아. 하이 아, 나이스. 아, 이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좋아 이거 <웃음> 아닙니까 나와서 나와서 살려 살려. 아유, 아유. 가자! 스 씨. 자, 프리 플로코스 이리 선수가 먼저 도전합니다. 호수를 넘어야 이제 성공으로 쳐줘요. 이 호수가 어려워요. 네, 호수가 매끌매끌해갖고 네. 어렵습니다. 아 <목소리> 어, 성공했습니다. 오, 음. 역시 네. 성공, 야, 성공. 어. 과연 성공하실 것인가님 오, 성공, 성공! 오, 오 시도해. 굉장 어, 도전합니다. 오, 오, 오, 오, 좋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약간, 오. 오, 괜찮은 각도 좋아요. 버분.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저걸 쓸었어야 돼. 아까 뭔가 보여줬던 뱀발림 도전합니다. 아� 뭐, 아좀 pues 아, 어, 오 아까 oh. 형님 방고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단위가 높으니까. 하이 씨 됐어. 오! 나이스 나이스. 저기까지 oh. <놀� datas Mitp Grope> 아, 올라가서 대단하네요.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고 대단하 아, 진나 좋은데? 자, 이제 안지민 선수가 이걸 도전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클리어할지 궁금해요. 오! 토끼 팀으로 가겠죠 토끼 팀으로 도끼, 하나 더 어? 하나 더 어? 하나 더 어? 하나 더어 그냥 뭐 아, 어, 어려울 게 없네요 도끼. 전진 로핑이네요 이건 많이 보던 거예요 근데 예 네, 성공이에요 오핑의 달인 어디까지 갈겁니 <웃음> <웃음> 성공입니다 왼발이오 네. <아이소. 웃음> 좋아요 잘 들어갔어 아이소. 저, 아이소. 좋다, 좋다. 아. 저기, 저기까지가 한계예요 제가 볼때야 네. 근데 네. 왜지 어필님 어필님 필름 작전을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을 옆으로 해서 먹어서 이제 하, 네, 어필 아여기가 아, 너무, 여기가 너무 지금 낙엽 사이고 미끄러워요. 안 예. 이팅이 정도로 하시겠지? 됐어요. 네. 여기 핸드링 맞추기 있는데 발통과했어요 아, 네. 잘못 들어갔어요. 내리세요. 차겠지 어. 뭐? 차겠지 뭐? 차겠 성공입니다. 엠발린 성공입니다. 아니, 저분은? 어필님, 간만에 삼각꼭대 도전합니다. 잘 들어갔고요. 아,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요? 아, 이씨 전문 용어 나오고 땡. 주마님, 삼각골 대 처음 도전이에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조향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핸들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좋아요. 아직까지는? 네,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별님 여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삼각골 때잘 통과했고요.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아, 네. 가비압게 오. 성공을 해버립니다. 아, 훌륭하신 분. 훌륭하신 분. <웃음> 훌륭해. <웃음> 삼각골 때. 아, 좋아요. 나이소, 좋아요. 나이소. 어, 아, 잘못 떨어졌어요. 오! 그렇게 하면 없어요. 안지비 님이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 뭐안지저안은 안지민 님은 오이? 닉네임을 토끼로 토끼로 바꿔야 돼요 뛰어뛰어뛰어 아. 뛰어, 뛰어. 비켜줘 비켜줘 비킬 필요 없어 뛰면 돼뛰어뛰어뛰어또띠 뛰어, 계속 계속 뛰어. <웃음> 가자 가자 토끼로 토끼야 올라가지 어 계속 띠어 띠어 가자 가자 토끼로 토끼야 올라가지 또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 해설이 좀, 좀 불량한 것 같아요. 네. 전문지식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뭐 잡다하게 아는 건 많은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잡다한 거 아는 것만도 다다 내볼 네. 겁니다. 해설을 좀 매끄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끄럽게. 오늘 상급 코스 노력하게. 뿌리를 잘랐네. 어. 누가 와서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뿌리를 잘랐는데 코스 이디 선수도 잘합니다. 누가 잘랐지? 이디 선수 는안 잘랐어요. 우린안 잘랐어요. 잘랐어요. 자, 어, 어. 자, 자, 어, 저거, 어, 이씨 제가 자, 지금 빨리 뭐 꺼냈어요 오, 네. 땡이죠? 어... 땡이죠? <웃음> 네, 땡이죠. 아, 씨, 다시 해야겠네. 어필림이 도전합니다. 네. 어. 뚝뚝 어, 어필림도 기술은 있어요. 혹시 하 나오세요? 뱀발 선수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똥말이었었는데 괜찮아요. <웃음> 보니까. 그러니까 저이 오, 또 토마스 해설이요. 그저 그, 그, 그, 그, 그, 카메라 징가리지 그, 네. 마세요. 네. 네. 좋습니다. 초보라, 초보라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 난, 어, 그러니까 이거야. 자, 뱀발린. 아 뒷바퀴 아, 아, 뒷바퀴 아, 아, 아, 걸렸어. 토마스 선수가 이 코스 길막 하는데는 또일가견이 있어요. 에이. 카메라 갈길 막고 코스 막고 인, 인생 네. 막고 아. <웃음> 도움이 안 돼요. 오또대체 전문용어예요. 봤어 봤어 봤어 됐어 좋아 학 좋아 아유 뒷바퀴가 아, 아, 아, 될것 같아, 될것 같아. 같아. 됐어. 한만 거기서 힘이 힘이 좀. 자, 이제 각을 가, 이제 잡아야 돼 네. 약간 뒤로 한 번만 더 됐어요. 저, 좋아요. 아, 아, 다시 한번 아, 성공각인데. 아, 아, 아, 어, 멈칫 거렸어요. 마민 선수 이제 요 코스 고민이 살짝 많아요. 네, 어떻게 이걸 공략할 네. 것인지. 조끼로할 어, 것이냐. 턱치기를 해볼 것이냐. 어? 아. 역시. 토끼에게안 되는 건 없다. 뛰어. <디어여> <디어여> 어? 뛰어. 오! 뛰어. 토끼로 끝내는군요. 토끼로 끝내는군요. <디어여> 원래 토끼가 남자한테 안 좋은 건데 이건 좋아요. 가허브폰스 <디어여> <디어여> <디어여>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오는 곳이에요. 이제 기술 스코도 좋고요, 여기는. 이리 선수는 꼭저 높은 쪽으로 올라가요. 여기 상당히 높은데. 아이씨. 어필님아 어펠님? 어님이커핑이 좋죠. 네. 어펠님도 왼쪽으로 잘 뛰나요? 잘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잘 들어갔어요. 어, 굉장히 여유해요 지금. 멋있는 분. 여기서 다시 돌려서. 여자한테는 아름다우신 분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하여튼 근데 어필님한테는 나이스가 나오네. 신마님. 몸이 네, 앞으로 네, 좀더 네, 가야 돼요. 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조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 가능해요. 호평 없이 안 됩니다. <웃음> 과연 이제 안지민 선수 이거 어떻게 공략할지? 뭐 뛰겠죠, 뭐. 오! <웃음> 오! 오, 화려해, 화려해. 자, 네, 계속 또, 계속 볼거리가 뛰어. 볼거리가 아주 있네요. 네, 네. 자, 자, 볼거리. 볼거리 여기가 뭔제여기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있어요. 볼거리 있어요. 올라갑니다. 스타트. 뛰어. 어! 어? 오데 어? 토끼 아니었어? 인간이었어 어, 잘, 무슨 그해설이 토끼 토끼, 토끼 빼면은 별로 뭐해 좀 고급질 언어 좀 구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해설 원래 젊어죠 토끼라고 깨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 그, 그, 아, 오, 대단해 아, 어디서? 아니 오. 아. 오. 오. 오. <웃음> 자, 이제 한 칸씩만 더 찍겠습니다 네. 손쉬워요 이리 선수 집중해야 돼요 저 이제 안 떠듭니다 아, 저... 아시 oh 좋아요 집중 집중 집중 오, 집중 돌 돌도 다 자연이니까 집중 예. 집중 자 좋아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성공입니다 가자. 가자. 성공입니다 이리 선수 성공입니다 어필님아 부드러워요 좋아요 상당히 좋고요 이번에 오, 좋아, 좋아. 좋아요 예 살렸어요. 네. 이게 문제네요. 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어. 이걸 올라갈 것이. <웃음> <웃음> <목소리> 좋아요 어? 좋아요 아까 3월 3월 3월 3월 3월 3 가? 3 물로 가도 가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요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아 3초 다시 다시 다시만 안지민 선수 동작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 있어 보여. 아, 다시 한 번. 아, 그면 거기 극복을 아, 아, 못해. 아, 안지민 선수 화려한 동작이 보기 그... 좋아요. 어, 아, 어, 살짝 깨질 뻔했는데. 좋았어. 아 좋아요. 또 다시 잘해. 자, 안지민 선수 이제 화려한 동작이 어, 예상되고요. 아, 뭐죠? 중심이잘해 좋았어요. 성공인가요? 자. 이게 중요한 이제 이게. 반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좋아요. 아, 아깝게. 아, 지민 씨, 가더 뒤로 가야 돼. 자, 유튜브, MTV 스타 안지민 선수 오늘 나왔습니다. 아, 동작이. 오. 오. 예, 오. 어, 예. 거기 뒤를 받고 후진을 많이 해야 돼. 고수. 좋아요. 아, 요번에 좋아요. 됐어, 잘 됐어. 들어갔어요. 좋아요. 됐어. 아! 아 많은 분들이 아깝게 생각을 해요. 아. 아 돌아가. 그래서 요걸 만 그냥 따로 어, 해 보겠습니다. 대기 대기 대기. 아,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올라만 가면. 아, 아, 살려 빨리도 어살렸어한번 더! 어리해어 빨리 갔어 빨리 갔어 빨리 빨리 무너 빨리 전에 빨리 갔어 빨리 갔어 바리 갔어 빨 바로 어 빨리 갔어 빨리 갔 아, 빨리 아! 어아리 갔어 아어빨 올라갔어요. 어, 오. 어, 어, 나 있어.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훌륭하신 분이죠, 뭐. 아니, 아예. 여자가 이거. 우리 선수 아까 좋았는데. 네. 아, 네. 다시 한 번. 이, 갑니다, 우리 선수 이리야, 우리 이리야 갑니다. 이리야, 수리야. 이리야, 이리야, 수리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어제 좀힘 빠졌나요? 어제 좀. 네. 어제 좀. 네. 스타트가 좀 수, 어려워. 요 어제 좀 힘들네. 자, 안지민님이 도전합니다. 한 짝. 오, 아, 어. 오, 괜찮은데 허리 벨트라인에 주목해보세요. 자 허리가 앞에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아의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스 아우 아우 아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어 아우 아우 아우 이우 비켜 빅켜줘 비켜줘. 성공입니다. 네. 잘잘 올라가요. 예. 아 알지. 박 님. 안지민 선수 골차어니다 아니 아 이렇게 도 되나요? 오, 와, 완전히 죽은 걸 살려갖고 성공을 하네요. 대단하신 분, 오. 좋아요. 혹시? 설마? 아, 옆인데.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쫓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뼘 부적입니다. 한뼘 부적 다시! 상쾌하님 <웃음>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았다. 아! 아! 아! 아! 살렸어요. 예 성공입니다. 한번 더! 거기는 안 해. 아, 안 알았어요. 해. 안 해. <웃음> 빌린? 해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좋아요. 빨리, 됐어. 아우! 씨. <웃음> 됐어요. 자 이제 이두 선수 시작했습니다. 나이스 올라갔고요. 땡입니다. 땡. 도전합니다. 자 지난번에 거의 성공했었어요. 아, 없어요. 왼발 선수. 자, 과연? 아 과연 깨졌어요. 어필링 도전합니다. 골창력 좋아요. 아 깨질 뻔했고요. 살렸어요. 과감하게 속도 내야 돼요. 아, 멈칫 멈칫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지방 방송이 아주 심한 가운데 자, 출발했습니다. 안준민 선수. 와 요한 동작. 좋 어. 아, 요런 거요요요요아요런거뭐껌이네요요선수가 네. 이제 런 거면요. 요런 요 요런 거어요요요요요좋아요 아아 거요어런 거면요. 요요 괜찮아, 그 정도는 안 되죠. 도움이, 도움이 좀 있었죠. 아니, 가볍게 성공을 하는 이리 선수. 인가요? 나이스 예. 자, 이제 아! 아 아니, 다다아아아 예. 바로 치나요? 조형으로 성공해 버렸습니다. 오, 오, 훌륭하시고. 아이스이스 선수. 좋아요, 좋아요. 자, 아 맞다. 좋고요. 좋아요. 부드럽게 출발시켜야 돼요. 오늘 미끄러워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두난이 아, 아. 아. 높은데로 올라와! 아이님도할수 있다. 이바이크아이바이크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아아아 안지민 선수도 개구리 뒷다리를 먹나요? 체력 소모가 엄청 날 텐데 멀리 갔어요 저 살리네요 저걸 살리네요 저울 리네요요리 초출못이에요 좋아. 아 좋은 작전 이제 오른쪽으로 바퀴바퀴를 좀더 좀만 더, 더, 가, 더, 가, 더 가. 그렇지, 됐어요 됐어, 됐어. 이제 가면 되고요 아, 저 소나무까지 지나가야 성공입니다 아 그게 아닌데 응. <웃음> 살렸어요 살렸어요 <응. 웃음> 어필님 지난번에 성공했고요 오늘 또 도전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하느님 아! 아! <웃음> 이 바이크, 이 바이크도 이거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코스를 정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좋아요. 아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와, 아! 이 바이크가 해냈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이 아니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 어. 아, <목마> 초보들은 출발도 못 시키는 것. 님아 <목마> <목마> 좋았어요. 속도 살렸고요 <목마> 어,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목마> 아, 아, 아, 아, 아, 됐어 왔어, 왔어. 아, 가, 가, 아, 성공입니다. 아, 아. 자, 이번에는 어필리움 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코스를 타고 가는지. 됐어. 각도 좋아. 각도 좋아. 안, 안, 돼요, 안,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돼, 돼, 돼. 힘이, 힘이, 힘이 붙여요, 왜? 이제. 이비 선수야, 뭐. 어, 이제 뭐. 성공입니다. 안지민 선수, 어. 두꺼비 알. 네. 아, 네. 아, 네. 한 방에 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오! 오, 필살기 나왔습니다. 오! 와, <웃음> 여기서 요거 한 사람은 없어요. <웃음> 그렇죠? 어, 야, 저, 양재천 미션, 우리 거, 그거, <웃음> 그거 아닌가요? <웃음> 갑자기 양재천이 생각나는데? 아 나이스입니다. 어필님, 뭐, 지난번에 했고요. 어필님, 여기에 지금 어. 영리한 플레이를 해요. 어, 예. 뻔이죠? <웃음> 영리해졌어요, 이 곡선은 이제. 아, 나이스입니다. 어디까지 가? 아, 님도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됐어 됐어 아우 죠게 하니까 되네 뭐죠? 산산산 초절정 고수 몇 명만이 한다는 금션 그 두꺼비가 이오 푸우우우우 아면프 아, 되지 호프는못 진압으로도 했어요 그냥 오늘은 오 살짝? 아니, 아니 살짝 이리지만안 죽었어요. 예, 안 죽었어. 가빠 있지. 선됐 가빠 있는 이이 선수. 살았어. 살았어. 지난번 경험치가 있어서 여유 있게 성공을했어요 예. 어필님이 도전합니다. 네. 어이, 잘어 살짝. 엉뚱한 데가 했어요 예. 이렇게 가. 이제 도전을 하는데. 들어, 저렇게 자리주롭게 네. 한방인가요? 한방. 아, 여기서? 그렇죠. 오! 아 스킬이 아주 보달보달해요. 오! 나이스야. 서비스 네. 여졌습니다 아. 아주 쉽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예.